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안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음, 필요한 건, 이제 5월 30일부터, 우린 본격적으로 천재와 예수제를 진행하니까, 그와 연관돼가지고, 우리가 풀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제 식물형 세계와 인간, 예 인간, 인간과 이 식물형 하고는 어떤 상공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보자. 그러면 이식물령이라는이 단어의 뜻은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자는 은 다시 따져 보게 되면 똑같은 유행이에요. 자 신은 어떻게요? 신은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그제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안 보이는 몸뚱아리를 찾는 것이 신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안보 신이 안 보이는데 그것을 꼭 찾으려고 빌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게 도를 태우려고 하는 것이 이 신이에요, 아 그럼 문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 했죠 하늘에 있는 사람과 땅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어. 어, 이렇게 이어주는 것이 무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이어줄까 사람을 영하고 이어줍니다 안보이는거요 몸뚱아리가 없기 때문에 영하고 이어준데 그럼 영은 어떻게 이게 한번 보자고 요 이걸 한번 풀어보자 대로에 있으면 이것이 무슨 비우자지? 비우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입구다. 그지? 그러면 어디에 쏟아지느냐? 여기 쏟아지 자, 하늘에서 우리가 여러 개가 뚫혀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는 천의 천의 기운을 떨어뜨리고 하나는 지의 기운을 떨어뜨리고 하나는 인의 기운을, 기운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것이 무당인데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잖아. 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신무령이라는그 자체가 신의 뜻을 이 무당은 어떻게?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을 이어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영하고 이어진다는 거이에 영은 영이라는 존재가 영은 사람이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운들을 알게 되는 것이 이신무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항상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이어져 있다는 거다. 그러면 인간은 뭐하고 이어져 있을까? 뭐 있지? 인간은? 인간은 어디하고 이어졌을까?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 그제? 하늘에 있는 안 보이는 사람과 땅에 있는 어떻게? 있는 사람을. 이것을 이어주는 것이다. 그제? 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는 인간의 뜻을 한번 보자고요. 인간을 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란 다는가? 그럼 인간이 뭘까요? 우리 우리 공부 열심히 해, 어 젊은 사람이면 뭘 보자. 인간이 뭘까? 사람이 문을 통하여 진리를 향해 가는 자, 우리는 사람만 이것이 우리는 사람이 했잖아요그제 사람은 항상 혼자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침대를 준 거예요. 원래는 나라는 존재에 지지할 때 있는 몸뚱아리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 이것이에요. 한계가 이것이에요. 인간이 인간이 영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받침대 있는 몸뚱아리를 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는 사람이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 어떻게 탄생을 하면 이 문을 막 가는 거야 살아가는 거야 이 문이 무슨 문? 뱃잖아 여덟 개의 문이 있잖아 그렇지 바로 네. 그 파란 문이에요 이걸 파면서서 태어나는 거야 이 문을 해서 태어나고 이 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야 내가 너무 처음, 처음 설명해서, 음? 잘 자, 그러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렇게 살다가, 진 이것이 뭐랬죠? 나, 이, 이것이 진리라는 거다. 그죠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깨달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다. 이것을 이루게 되게 되면, 이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진리라는 것이 바로 우리는 깨달음이고 도달하는것다진리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대부분 어떻게? 이 진리를 안 찾고 뭘 찾아? 돈과 돈과 욕을 찾는 거야 돈과 욕을 찾다 그렇게 진리는 안 찾고 가니까 이 문을 어떻게? 통하지 못하겠지? 그러면 이 문에 잠겨가지고 어디로 간대? 거꾸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찾지 못하고 거꾸로 돌아온 이 영들은 어디에 갈까? 네, 구천세계 떠는데 제가 구천세계를 떠돌게 되는 거야. 제가 할 곳은 어디지? 가지 못하고 구천세계. 그래서 이것을 잊지 못하면 구천세계를 떠도는 거야. 자 이런 개념에서 인간이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윤회사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쳐도 와요. 70%는 된다. 아 70%는 되는데 그것을 이제 죄를 사야 되는 것이고 이 깨달음을 잊지 못하면 잘못했다고 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나. 예수죄를 무엇 때문에 할까. 조금씩 냈으면 할게요. 예수제를 난제하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제가 살해질 거잖아 우리 저 이태원 사건 나가지고 거짓말하다가 어떻게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그치? 그거는 지그저 났으면 돈싹다 뺏들고 구상금 천백하고 다 뺏들고, 천백 뺏들고 그 쫓아 빼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할 거야 그지 거짓말하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 거짓말하면 은구천세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 내가 잘못했다고 참매를 하면 문자 모음이 꺼져버리네. 이거. 문자 모음 어. 꺼져버리네. 꺼져버렸어? 또 한다. 어 이거 안 내네. 이거 뭐야? 꺼졌군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오늘 또반습니다 자, 네. 다시. 그러면은 내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게 좀 보게 되게 되면 전부 다 참여 진행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참여를 하면, 참여하는 사람은 어디를 간대?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일단, 이게 뭐 중간에 이상하게 돼갖고. 무슨 문제? 자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 인간이 태어나서 이 살아가는 문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얻고 우리가 도를 이루게 되게 되면 다시 돌아가고 영원세계를 가는 것이 윤회사상이에요, 영의 흐름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잘못 안 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 야, 니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 도망가는 놈은 구천세계 가는 것이고 응? 거짓말하다가 덜토나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궁세계 가는 거예요 인간도 또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을 가지고 하나씩 우리 선생님은 초기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계산도 해가면서 할게요 응? 이것은 우리 운명을 가지고 어떻게 태어나 여기서 여기로 태어나면서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제. 자,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는 어디 있을까? 네. 영혼의 세계. 당연히 영혼의 세계일 텐데. 네. 자, 영혼의 세계에 우리는 영이 있고, 이것이 우리는 태어나면 어떻게? 당연히. 이게 뭐래서요? 네. 이것이 문이 되죠. 이팔관문으로 통해서 태어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인간 세계로 그렇게 간다 그지 자, 살다가 우리는 죽으면 한 70%는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 조금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를, 진리를 구하고 도를 이루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 어디로 갈까요? 음, 자, 그래서 우리는 귀신 세계에는 크게 네 가지 세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계가 있는데. 자 이것이 우리는 망자 세계고, 이것이 구천 세계고, 이것이 천궁 세계고, 이것이 우리는 하궁 세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와 이것을 우리는 이루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이 망자 세계로부터 천궁 세계로 하게 됩니다. 믿으시?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잘못은 잘못했다고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이는 재경에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참다 여기는 참에 지내는 이라고 했어 참의 지내 자 내가 한 것은 내 잘못했다 그래야 우리 감해 죽을 잖아 그지? 그래서 그것이 알아차린 게 바로 우리는 진리라는 거야 모르면 진리가 안 되잖아 깨달음도 없는 거지 그 사람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간댔어요 완전히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내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예요 태극기 같은 것도 실컷 지나앞고지 자랐다고 지금 막들어거고 있잖아 그치? 그건 어디 어디 감이라? 하궁 아저 이중감이라 그런거는 징걸왜 지는지를 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것을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인가 그런데 이것이 무서워 가지고 어떻게 애초부터 뭐지 잘못한 거 그거 하고 어 그래서 우리는 한국한테 그제 누구말는 선거 나가게 되면 또 검찰에서 부를까 싶어 갖고 아 나는 어떻게 나는 출마 선언을 안하여 무출마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천세계에간 사람이야 이렇다지 뭐 이렇다잉 자 여러분 자 망자세계에 간 사람들도 어? 자기가 하기 전에, 내 잘못한 했건 잘못했다. 그래서 떳떳하게 가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잘못했다고 안 하고, 어떻게? 틀린 것도 맞다고 우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사건라지 돼갖고 저 땅굴에 가지, 그지? 그런데, 이 땅굴에, 가, 땅굴에도 가기 싫고, 참회도 안 하고, 아, 검찰청에서 뭐부를까 싶어 갖고 미리 한국 해보고 내 불출마 선언이 어 이래 갖고 선거에 아예 들어 오지도 안은는 사람들 이제 이게 바로 구천세계가 는 거잖아. 그 머리가 똑똑해니까 구천세계로 도망가지? 아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니까 도둑 도둑질또 어떻게? 똑똑한 국민 도둑질 잘하지. 멍청한건 도둑질 잘못 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떡까이 멍청한 게 아니. 주가 봐서는 멍청하잖아. 우리는 착하게, 질질을 사는 사람은 잘못 사는 거야, 항상. 내가 제일 착하네. 남이. 가다고 왜 그런 거없고 <웃음> <웃음> 자, 자, 우리는 착하다는 그 자체는 <웃음> 내가 양보를 많이 하고 착한 이유가 뭐냐면, 착한 에는 우리 경전에 보게 되기 때문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건 경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유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보게 되면 여기 네 명의 대항이 있어요.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천상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인데 이것을 베푸는 거요. 자 남들을 수명을 참회한다는 것은 남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빨리 죽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을 괴주는 거고 천인 대항이라는 명예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원을 얻는 것이고 그러면 덕망을 얻는 것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 내가 죽을 것도 살아야 되고 살수 있으니까 빛이 엄청나게 많겠지 그러면 열심히 살려줬으면 나는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고 명예를 얻어야 되겠지 공청에 집은 저 저기 이태원에 가갖고저코로나나 옮기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게. 네. <웃음> 자 그러면 내가 명예를 얻으면 뭐가 올까? 복원이 오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것을 가지고 지 혼자 다 모으면 되겠나? 많아 먹어야지. 내 배풀어야지. 그래서 등망을 네. 얻는 거야. 이것이 천단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경전이 엄청나게 중요한 경계라다 그렇지? 내가 수리사도를 가르치면서 내가 유니지으로 가르친 거 절대 없자. 이게도 유니지. 저 속에 있는 것을 인간이 상담할때 풀어주기 위해서만 요약요약 풀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선거하면, 선거판에 또, 이나 또, 마찬가지다. 인간이, 그거나, 이이거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올바로 돌을 깨치라 하는데,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게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국회의원 중에 거짓말 안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어떻게 해? 나는 매일 오가지고, 열심히 이 동네를 발전시키고, 나는 훌륭한 일도 마요고, 너을 돕겠다 해놔놓고, 당서만 딱 되면 어디가 불러? 어디 갔서 음, 뭐, 음, 저 음, 이상한 짓만 음, 하고 있어 잉? 대문에 인사 뭐, 몰라. 음, <웃음>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요땅 세계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착한 이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다음에 살아서 돌아오고,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뭐, 승공한다고돈뺏끼고 그지? 그 밑에, 응? 승부 어, 운동한 사람인데 실망 다 당하고, 그리고 이 구춘세계 도망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건 없애야 되는 거야. 그치? 내가 솔직히 말해서 구춘세계에 5번에 오가지고 하, 나는 불춤마 선언을 한다는 이 사람, 설마 있는 사람 한 것도 없다네, 솔직히 말해서. 뭐가 지금 이래서 불춤마 선언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인간도 그런 데면안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의 세계에 갈수 있는 사람은 어딜까? 여기서 가는 게 아니고 딱 여기서만 갈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가르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게 되게 되면 어디로 가래? 이 진리를 얻으로 올바르게 살아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올바르게 살라고 하는데 인간이 무지해서? 모, 몰라서? 또 죄업을 짓고 알아도 욕심 때문에 죄업을 짓고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죄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업이다.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어진 제업들입니다. 이 제업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 둘, 세 가지. 자첫 번째, 우리는 제업이 우리는 마흔아홉 가지 제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제업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중국 남부로 먼저 설명하지만은,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제업이 일곱 가지가 있어요.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일곱 가지 안에 세부적인 제업이 또 일곱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초초, 7, 7, 49 해갖고, 49가지 제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49제라는 이런 말이 있지. 그런데 49일 만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49가지 재업을 털어내는 것이 4 9제업이란 게. 와, 우리가 몇 분, 7분씩 갈 제사진이 몇 년, 할아버지도 죽었다고 치고, 7배나 밥 먹게, 7배에 매주 그 제사밥 얻어먹으면, 이 비만이 돼갖고 저승 가겠나, 이 멀어서 힘들어서.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 그동안 해왔던 소리인데, 이것은 49제라든지 이런 거는 49제나 자 우리가 크게 인간에게는 제가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말 많이 들은 49제와 천도제가 있어요 이 49제 안에는 살아 있을 때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는 크게 살았을 때 살아오면서 지어진 죄업을드는 것을 죽은 망자들인데는 사십 구제. 살아 있는 사람인데는 생전 예수제를 똑같은 죄이죠 이거는 살아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여기 어떻게 해요? 올바른 길을 가라 했는데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요? 욕심. 과욕. 그다음에 돈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남을 해꾸지 내가 돈을 맑을 못 해요. 누군가 손해 보는 사람이 있지. 겠 내가 욕심을 지기면 어떻게 누군가한테는 피해를 입혀야만이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있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러니까 제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도제라는 것은 어떻게 해 천도제는 죽은 귀신들인데 지어진 빛이에요 그래서 49제 할 때와 최근 예수제는 49제 할 때의 경과 천도제 할 때의 경은 다르다 나는 꼭 알아야 돼 30일날, 그저 29일날 예수지하러 갈락하면 열심히 해야 되겠지. 좀 읽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천국이에서 별도로 되어 있는 이 경이 있어요. 이게 옥행경이에요. 옥행경에는 큰 경이, 두 가지 경이 있어요. 하나는 이연재경이고 하나는 구원옥경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세 가지가, 세 가지 경이 있고, 여기도 세 가지 경이 있어요. 그래서 경, 경이, 경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병통치약은 잘 안다, 이러면, 그지?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있더나, 없더나? 없지. 그러면, 철에 가고 머리 교회 가갖고, 기도한다. 제한돼갖고, 한 가지 똑같은 거가 하면서, 할 때마다 똑같은 거 하는데, 거기 만명통치가 되겠나? 안 되겠지. 그래서, 49제 할 때는 이 인은 재경으로 푸는 거야. 살아가면서 지어진 지 구원옥경은 어떻게? 죽은 귀신인데 갚아야 될 빚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병철 회장이 저승 딱 가서, 딱 보니까, 그 많은 재산을, 일 이뤄놨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그, 이거, 어? 좋은 대로못 가고 기다리고 있더래 근데 정주정 회장이 딱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번에 얘기했지? 주영아 내돈좀빌리달라 이렇게 그런데 주영이 할아버지가 무슨 말했게요 살아 있을 때는 엄청나게 돈벌인데 내가 이죽고 나니까 가져온 게아무도 없네 응? 그러다란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갔겠나? 음, 아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냥 전... 아직까지 못 가고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이건희 회장을 지금 붙들고 있는 그 거야. 그들은 저기 저 망자 세계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니까 러 망자 세계에서 이거 화공으로 왔다가 망자 세계에서 가든지 아직까지 심판을 해갖고 항소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이 모른대요. 못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이건희 회장을 저기 뭐야 생겨난 예술재를 모른가? 저그 이병철 회장이 저 돈을 갖다가 옛날에 뭐사건이 사고보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잖아 그러면 등그 밑에 피해 엄청나게 줬던 거잖아 돈을 어떻게 벌다 하더라도 그럼 다 갖고 가야지 지금 죽어 보고 누구인데 죽 이거는 회장님이 다 죽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 이병철 회장이 못 가는 거 자식도 못 데리고 가는 거야 지금 앉아 놓고 그 짐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도 보면 답답하고. 그지 그것도 바답했지 그래서 이재용 회장도 되게 답답하겠지.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지금 5년, 전 3년 전이가? 첫때 했을 때가 지금 5년 전이래. 그치. 자, 5년 전에. 그때는 우리 권리나님이안 갔었구나. 그지 근데 부산에. 한 30명 정도를 예수제를 했어요. 예수제를 했는데 그거는 부산에 있는 할머니들입니다. 할머니들이 70살, 80살 된 할머니들인데 그 엄마들이 100살이 넘은 사람들이 다섯 명이 있었요니다 내가 지금 5분에 참고 예수제를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자내 몸도 지금 못 이기갖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 100살이 넘어갖고 6년째 7년째 병원에 넘어있을게엄마나 기가 차겠노 그죠 그때 어떻게 하도 그 할머니들이 예수제를 하자 해갖고 나도 뭐 예수제의 신비가 멋지 나도 몰랐지 우리가 경만 불어난 승리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예수제를 하자 해가지고 이두달반 동안 예수제를 했어요 사례명이 우리는 예수제 해갖고 이름 부르 주고 이런 예수제 없어요 모든 사람을 갖다가 사주를 가지고 착착 다 풀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래서 하루 저녁에 예수제를 해봐야 <웃음> 4명 밖에 못 해. 아무리 많이 해도 4명 밖에 못하고요 그렇게 4명 밖에 못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래가지고 두달반 동안 연속하는 거야. 계속. 그런데 100살 넘은 사람, 할머니들이 5명이셨는데 예수제 끝나는 시점에 자, 한 명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다간거예요 자다가 가버리고, 업어져서 가버리고, 그에서 가버리고, 그 다섯 명이 그에 다 갔단 말이야, 한 번에. 그래서 얼마나 이, 가지고 있는 빛의 끈이 얼마나 깊는지 모른다. 는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거는 자기가, 이거는 가고 싶다 서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 있고 싶다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야, 이게. 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생전 내시제 할 때는 인연 재경으로 푸는 것이고, 천도제 할 때는 구원, 업격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인연 재경은 살아있을 때 내가 지어진 재업을 푸고, 이것은 어떻게 귀신인데 푸는 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재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60, 만화까지 아, 재업과 64가지 업복, 81가지 인과라는 것이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풀게 되게 되면 이것이 일곱 가지, 이것이 여덟 가지, 이것이 아홉 가지.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이 예수제의 우리 근본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경을 이은 거는 유튜브에 보세요. 어저께 내가 올려놨으니까. 어저께 내가 우리가 경전 설명에 대해서는 올려놨으니까 그걸로 공부를 하시죠 상세한 게님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영혼의 세계로부터 인간세계 우리는 귀신세계를 귀신 거쳐서 이것을 우리는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일은 절대 없다 죽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절대 없다 무슨 뜻이냐 면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막 자꾸 해가지고 요새 교회든 절이든 뭐 그런 거 많지. 죽어서 다시 돌아올라, 돌아오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시주하고 기부하게 되면 다시 돌아온다. 어, 죽은 사람은 절대 없다. 그게 왜 저기, 저, 불교에서도 달라이랑 TV에 이런 데 보면. 그렇죠. 그, 그, 다, 다, 그 말도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네. 어, 훌륭하게 돌을 잃어갖고, 이제 오지 마요이 괴로운 데 말고, 와. 산다고 고생하고, 이? 죽는다고 고생하는데. 자, 그래서, 이 영혼의 세계는, 영혼의 구성은, 영혼의 구성은 어떻게? 영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의 구성은 영원 기습신으로 되어 있고. 몸뚱아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나 우리는 귀신의 삶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몸뚱아리가 있는 삶이냐 몸뚱아리가 없는 삶이냐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천도가 되게, 되게 되면 게되 영혼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영혼밖에 없다는 것은 이기와 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래의 모습, 내가 태어나가지고 살아왔던 것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나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고 나면 올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리 법칙으로 푼다고 그랬죠, 이제 수리 법칙으로 풀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는 수라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수, 이 수는 숫자일까? 한번 풀어봐요. 이 수의 의미 수에는 우리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자, 첫번째, 숫자, 첫번째는 숫자이고 그치? 자, 두번째는 수의 의미또 한자의 뜻으로 사전에 나와있는 그대로 운명이했잖아세 번째는 우리는 목숨이고, 네 번째는 풀이고, 다섯 번째는 햇불비고, 여섯 번째는 방책이고. 그치? 수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수에는 이 숫자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네이버에 들어가든, 어디 가든, 한자 사진에 찾아보게 되게 되면, 숫자고, 운명이고, 목숨이고, 풀이고, 해법이고, 방책이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라 하게 되면, 우리는 수리법칙에서 수를 쓰는데, 이 수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에는, 이 모든 것이 다풀음들이에요 수가, 수가 딱 탄생하는 순간에, 운명도 결정되어 있고 목숨도 결정되어 있고 이것이 살아가는 이 해법도 들어있고 내가 막아야 되는 방책도 다 들어있는 거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다. 그러면 수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 윤회사사 큰 그림 속에서 수가 어떤 수들이 있는지 오늘 그거풀어 어떤 수로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인간은 인간을 우리는 풀 때는 무슨 수로 풀었나요? 운명수. 운명수로. 그죠? 이는 운명수다. 그러면 영혼의 세계를 풀 때도 우리는 운명수 갖고 풀까? 안 되겠지. 아 영혼을 풀 때는 영혼의 세계를 풀 때는 우리 뭐 갖고 풀까? 망자수? 아니지. 인연수, 이것은 인연수예요. 인연법에 따라서 인연수 이거는 인연수를 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여기까지는 왔잖아. 여기는 인연수로 풀고 여기는 운명수로 푼는데 망자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망자수. 어, 망자수로 풀어 그러면 이 망자들 모르고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구천세계로 갔고을 때는 무슨 수로 풀까? 이거는 기신수로 풀어요. 자, 이거는 기신수로서 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망자수로서 어떻게 천궁에 가는 사람은 천궁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갔다? 하궁에 가는 사람은 뭐 때문에 갔다? 이렇게 되는데 이 기신수는 어떻게 탈옥을 하는거라 그지? 그렇게 이 망자수를 잘 모르는 거야. 망자수를. 죽은 날도 모르지. 어, 죽은 날도 모르고, 몸뚱아리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푸는 것이 인연수와 귀신수와 운명수와 망자수를 가지고 푸는 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탄생을 했을 때는 무엇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태어날까요? 그냥 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나? 요 아니겠지. 누구의 도움으로? 영 세계. <웃음> 부모의 도움으로. 부모의 도움. 아, 음, 부모의 공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이 부모의 공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부모의 공덕으로 음? 우리가 소원에 의해서 공덕으로 태어났는데이 공덕에는 네. 우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는, 내가 태어난 이 공덕에는 크게 세 가지 공덕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주를 푸는 기본 틀을 지금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이 공덕에는 세 가지 공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는 조상 공덕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업적 공덕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는 기인 공덕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공덕 때문에 이런 공덕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집에 인연법이 정해지는 거예요, 인연법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집에 가도 끼리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영혼의, 영혼들이 끼리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가게 되면 연예인이, 연예인 집안에 가게 되면 연예인들이 주로 많아요 장사는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의 줄에는 혈족들이 대부분 다 장사하는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한 번씩 있지만 그 다음에 어? 법관인 집에 가면 처음부터 법을 하게 되고 어사 집안에 가면 거의 어사들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영혼들은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공덕으로 주어지는데 부모 공덕으로 주어지는데 이 공덕에는 자기가 이 영혼이 선도가 영혼이 되면서 가지고 있는 이 공덕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성질이 다른 거야. 자,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조상 공덕으로 태어났다 했잖아. 그러면 조상 공덕은 뭐가 있겠지? 어떤 특성이 있겠지? 저는 기인공덕 어, 업적 공덕으로 했대. 그지? 그래서 자꾸 안다 모른다를 억수로 강조를 할 거예요. 요는 조상 공덕은... 지 똑똑하다고, 이? 지 잘났다고 강조를 많이 할 것이고 저는 어떻게 업적 공덕이 있는 사람은 맞다, 틀린다, 잘못다, 모른다 잘한다 이거 갖고 많이 따질 것이고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어도 마찬가지야, 맞다, 틀린다, 시비를 잘할 것이다, 그지그래 인기가 없네 근데, 그러니까 옛날 진짜 이렇게 할 때는 왜 그렇게 했냐, 이게 그렇게 자꾸 따진다 이거야 그렇게 성질이 이 공덕에 따라서 나는 이 공덕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나는 그 습성이 항상 붙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세계에 있는 영은 이것을 정립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한 거야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겠지 뭐. 영혼의 세계의 영은이 영혼,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단순하게 생명이다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은 항상 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식물에도 영, 동물에도 가저 누가 검둥이? 아 검둥이도 영. 우리는 사람도 검둥이하겠다 일란다 우리도 영. 각자 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 말따나? 어? 농담 삼아 이 야기 헹구겠지만. 저에서 뭐, 무슨, 어, 강아지가, 뭐, 부처님 뭐 태어나고, 소가 뭐 부처님 됐다, 한생했다 해서 이런 말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 자, 이 생명의, 이거는 단지 생명이에요. 그렇게 생명이라는 존재는, 여기서 생명이라는 존재는 항상 생명의 번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의 번식. 번식이 주목적이에요. 어. 근데 여기서 혼은,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혼은 인간의 특성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DNA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결정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원소 구조이기도 하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게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영혼만이 인간으로 태어나지 강아지의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푸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 강아지가, 니, 니 잘하면, 그, 뭐, 뭐 그쪽으로 되고, 인간은 어떻게, 니네 못하면 강아지 된다. 자꾸 이런 소리 하면 안된다말이렇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자, 이 영은, 인간이 가지고, 너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영혼에 그러니까, 어떤 내가 결과가 있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단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능력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영은, 앞에와 똑같은 생명의 근원이 이 혼은 우리가 달라져요 음? 자 부모도 우리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도 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죠? 부모도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도 혼이 있으니까 이두 개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특성혼과 인간의 혼과 이 부모의 혼이 결합을 하는 결합 이것이 결합을 하면 특징적으로 우리가 재능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발가락이 닮았네. 뭐, 손가락이 닮았네. 뭔가 닮아도 닮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 요는 DNA의 기본적인 구조일 뿐이고, 요거 갖고 우리는 DNA 측정을 하게 되면 뭘 찾을 수 있대? 이것이 바로 친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우리는 과학에서 할수 있는 일을 모두 풀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이 DNA의 기본 구조에 부모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친자인지, 친자 아닌지를 친자 구별할 수 있는 하는 거예요. 친자 어, 하긴 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는 과학의 논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부 다 에너지예요.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운동을 할수 있는 힘, 생각을 할수 있는 힘, 그리고 우리는 예지력, 테레파시, 우리가 영감, 뭐 이런 것도 모두 다이 에너지에 속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수 있는 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습관과 간섭이라는 거예요. 습관과 간섭. 우리가 그동안에 행동해왔던 것이 몸에 익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아주 고약한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는 몸 동안이기 때문에 뭐잘 먹든지 운동을 열심히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변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에너지와 습관은 누가 가지고 있대요?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내가 죽게 을죽 되면 게되 우리가 신문형 세계에서는 이 귀신의 세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문형 세계에서는 이 귀신은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습관과 간섭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 부모의 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지 알겠죠? 단지 몸뚱한 뇌만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저 영과 혼은 자 귀신에는 영혼 기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지? 자, 영은 생명이 그리니까 관계없고, 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 뭐가 들릴 때? 부모의 혼이 있으니까, 부모의 혼이 있으니까, 이 귀신은 구소 따라 올수 있겠나, 형제 따라 올수 있겠나. 그래서 이것이 인연법이다. 그래서 귀신도 어떻게 이 혼이 다르면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남의 집에 가서 밥라는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남의 집에 가고 밥주세요안안 돼. 우리 제하다 보게 되게 되면 제할때 어떻게 안에 들어가지고 밥을 얻어먹는 귀신도 있어요. 근데 이제 따로 와갖고 따로 가고 뭐냐고 제가 밖에서 바반계를 어제 좀주가싶어가기다리는비인데 있다는 거래. 그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안할만못 들어온 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 혼이 부모의 관계 핵적으로 관련되 있는 이 혼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인데 가지도 안할 뿐더러 꿈에 나타나는 이런 조상들도 꿈에 나타나는 것도 있는 이것이 바로 인연법이에요. 이 혼이 없으면 인연법으로 가지 않는 나라 뭐그 위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구 집에 가 가지고 방문을 하 이렇게. 그 단도밖에 안되지 그죠? 근데 인간의 세계는 이 잡다한 욕심과 이런 것이 있으면 귀신의 세계는 욕심은 없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뭐다? 응? 또 아니면 뭐? 두 가지 바탕 양과 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혼이 어떻게? 부모의 혼과 결합돼 갖고 그것이 인연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인연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설명을 안 했지만 은 이제는 그럴 단계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인연법이 그냥 가갖고 내가 만났으니까 인연법이 아니고 요것 때문에 있는거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공부를 해갖고 인연을 맺다 그지? 네. 무엇 때문에 인연이 죽여지겠냐? 왜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 그, 그, 그, 그, 그 영혼에서 공부 쪽으로 어떤지 뭐, 기운이 있으니까 공부 쪽으로 기운이 있는게 아니고 이거는 혈족들이 있어 우위에 조상들이 보게되게 됩니 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어떤 연관에 있어연결이되어있다는거예요이의 조상되던데 그것 때문에 이게 오게 되는거예요 오다가 고객은 자, 이 공부하러 실지 오가지고 공부하다가 말 잡고 갚아는 사람도 있지 인연을 그거는 어떻게 연결되어있는 지금 인연법이 아니에요 가다가 음, 음, 음, 음, 옆에서 음. 구경하다가 따라와가지고 음. 구경하다가 따라와서 찝찝거리다가 또갚아는거예요 그거 까지가니거못합니까이것이 인연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음. 이렇게 남녀의 그 이제 사이도 있잖아요. 그러우에서부터 이제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 거예요. 당연하지. 남자가 결혼을 할때 이렇게 딱 있으면 나중에 포기되게 되면 어느 사람이 어떻게 딸려갔는지 이게 다 나와요. 나중에 풀면. 그 집의 힘에 의해서 조상들의 힘에 의해서 끌려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가 있는데 사람이 천인데 와, 하필이면 그사람일니까 우리가 가다가 눈빛도 하나냐그제 남들이 보면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운대에서 이렇게 감사하게 이 조상인데 맡겠다고 한다면 내가 우선이, 야, 내 할아버지가 야, 저 집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곧 먹고 째보고 상관없는 거야. 그 사람이 무조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결혼하다 보면, 연애하다 보면 어떻게? 눈빛딱 하잖아. 내아빠 저거 완전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 지 눈에 막 뭐? 지 눈에 맞지. 그냥 똑같이 끼는다는 <웃음> 거죠. 그런 거야. 이 아, 아파트 사러 오고 집 사러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집에 가게 되면 싫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오면 그집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치? 그죠. 한 군데만 보고 딱 결정하는 거 어, 거기는 네.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겠지. 지가 잘났다고 하다가 어떻게 되노? 저 시궁창에 빠지고 어? 그 잘나가던 뭐 도지사고 뭐 국회의원이고 한게 없이 저 시궁창에 다 빠지잖아 무슨 말 때는 대통령 하면 뭐하노? 교도소가 있는데 맞아. 그래놓고 대통령 된다고 하면 전부 다 점쟁이들 다 했잖아 모든 점쟁이고 철학관이고 전부 다, 뭐다 됐다고 응? 했잖아 근데 지금 그, 그 사주가 좋나? 대통령 사주면 뭐하노? 그 대통령 사주가 어디 있노, 그지? <웃음> 누구 말 때는 똑같은 사주가 천 개라는 거요천 개. 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한날한 한 시에 태어난 사람은 천 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태어난 아이 중에서. 그러면 옛날에는 한 이천 명 됐겠지. 이천 명이 됐으면 그사한 사람이 사, 대통령 사주라 하면 이천 명이 대통령 사주야. 이거 미친 논리가 어디 있는 거지. 죄 논리가 아니야. 쟤 욕, 욕 걸려와갖고 처음부터 대한민국에 날고 뛰는 점쟁이들하고 철학하는 사람들, 김정은이 죽었다고 지금 맞췄다고 난리 구슬직이 있잖아. 그런데 김정은이 나타났다고 밖에 쑥 다다리 보고 유튜브 다다리 붙잖아. 쑥 도는 거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거는 절대로 우리는 상담하면 안 돼. 오케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더라도. 나는 이때까지 유튜브에서 한번그 내가 한걸 내놓은 적이 없어. 없앤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럼 그게 전도 100% 다 맞은 거잖아 응? 지금 2년 전에 똑같이 했잖아 응? 내가 옛날에 얼마나 뚜어만 한지 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난 니가 되겠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에사주를 그 풀어낸 거야 그게 얼마나 뚜어만한가아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만에 물러간다고 그, 그 기록 다 있을 거야. 그게, 그게 뭐, 아한 백, 한 80만 명인 그거 봤을 거야. 그게 도착 안 돼갖고, 어, 죽는 거 막, 문 닫아보고 막이랬다 그러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제일 문제는 어떻게, 해? 이 정신 나간 사람들에요 혼이 빠진 사람. 그래서 혼이 빠진다는 거야. 맞 혼들이 빠혼이 빠진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아 죽고 살고 하는 것을 인간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하늘이. 자, 그래서, 이렇게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 기와 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있는 딱 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당이 얼마나 또 중요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다 이건 모르는 세계를 무당인데 그런데 무당이 무당이라고 말 못하는 무당들이 너무 많다는 게 그게 내가 내가 무당이라고 하면 내가 듣 뜻하게 무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 무당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일반 사람은 모르잖아 그런데 가짜 무당이 너무 많다는 소리겠지, 그치? 그 쪽팔린다는 소리지, 웅털이 웅트리 웅털이 무당이지. 그래서 이 기와 섭은, 여러분들 이거 대화가지고 내가 무당이라 하면 나는 무조건 무당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기와 섭은 어떻게 해? 무당이 아니면 절대 알 수가 없어, 이거는. 누가, 인간이 어떻게 알겠니? 그치? 그렇죠. 뭐 어, 이거는 어떻게 분들. 자 내가 이거 몸주가 어떻게 내 몸주가 이거 아르케 주야만이 올까 이가 따로 올거잖아 그 인연따라 이 인연따라 따로 따라 오게 되는거야 그래서 그렇죠? 내가 자, 상세하게 설명해줄거예요자 그래서 기와 습은이굿 안하면 뭐르는거야 어떻게 할거야 예, 평소에 뭐그 사람들이 아팠던 어쨌든 하는걸 우리가 그렇구나. 다 알아차린거야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나는 무당이요 말을 못하는 무당들 거기서 한 80% 90% 아니, 되잖아. 그게 왜그냐고 다리야 그걸 넘어가 넘어가자. 그래 그러면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특별하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가. 신문의 세계에서는 뭐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천도가 되게 되면 이두 개를 없애버리는 거야. 기와습을기와습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어떻게? 인연이 없다는 거다. 이것이, 이것은 이이것한 세트로 되어있는거에요 세트로 이것을 다 없애뻔고 나니까 나는 영혼은 어떻게 되겠노? 멍청하에 하면 안되고 똑똑한 영혼이 될뻔 순수한 아, 원천으로 돌아가는거야요 이것이 다없애고 그래. 요 천도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없애는 것이 천도라는거에 그래서 천도제는 어떻게? 해? 이것을 없애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럼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네. 없어.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몰라. 이거는, 이거는 인간 자체의 그대로 생명들 돌아가신 지뭐 그래. 얼마 안한 2, 3년 됐든 안 됐든, 음. 천도제를 해서 보낸다 이거잖아요. 그냥. 천도제를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에 천도제를 했다 하더라도, 지 음. 그 시간이 돼야 천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뭐, 천도제 했다 해가지고, 천도되는 것은, 천도제 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100% 천도된다는 그 소리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된대. 음, 천도가 잘될수 있다고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은 내가 천도제 해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야 잘될수 있는 그또선고는또도안끝난다 그러면 기막혀된다 그래서, 그래서 뭐 천도, 내가 천도제 하면 천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돼 천도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천도제라는 것은 천도가 되고 안 되고는 인간은 몰라 무당히 음, 하더라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아, 우리 꿈속에 천도가 안 됐다는 것은 꿈에 나타나면 천도가 안된 거야 그러면 꿈속에 안 나타나면 벌써 천도가 됐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또 꿈속에 나타나면 천도가 안 됐다 뭐가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면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뭘까? 천도가 될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할 거야 천도를 해야 돼자 그래서 이 천도가 되는 순간에는 이 영혼은 내가 살아어던 인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자,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 영혼의 상태로 윤회가에가서 영혼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공덕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공덕이 있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덕, 이것을 우리는 다 풀어내는 거예요 자, 이 공덕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이 영혼이 내가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인가? 이것을 알면 참 재밌겠죠? 재밌겠나, 안 재밌겠나? 재밌죠. 재밌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공덕이 있고, 여기도 공덕이라도 아까 설명했죠. 네. 네. 나는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는 공덕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부모의 요청에, 부모의 공덕에 따라서 나는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혼으로서 계속 살아가다가 그런 부모의 공덕을 인연을 맺게 되게 되면 나는 그 영혼이 그 집안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씻다가 다시 하자. 그럼 우리가 공덕으로부터 태어나는 것까지 열심히 공부해보는 거예